오셨군요 치파다어 관서 그렇습니까 어저 모두가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것들이 다 부처님 백성들인데 조갑 조..갑 주... 어... 예.. 제가 이 절에 오기 전에 성질리저나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리 많이도 사람 뵙고나 죽이면 저 셉니다. 제잘 받아 입니다. 나무 관세음보살 시바롬세비고 구불거지들 불전 어디서 불녀 시간 세비 받고 불을지들아 시바롬의 저 자리 몸 해다. 답니다 죽인 사람도 딱하고 죽은사람 또한 딱한 일이 아니겠습니까아가니걸니 번지 가는다니바니세 니가 니가 니가 니지 어디서 고 니가 니가 니 죽어라 죽가 니가 니가 무소이 죽었답니다.